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 데이터 솔루션 팀 박지혜라고 합니다. 무신사라는 회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조금 소개를 드리면 무신사는 840만 회원을 보유하고 6천여 개의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국내 최대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장 큰 패션 플랫폼이다 보니까 쌓이는 데이터 양도 엄청난데요. 저희는 GA 기준으로 월에 쌓이는 로그가 한 14억 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추천 같은 다양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후기 이미지 자동 검수인데요. SageMaker를 이용해서 무신사에 올라온 후기 이미지들을 자동 검수하는 모델을 만들고 서빙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요인데요. 세이지 메이커 적용에 앞서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정의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그... 어 액션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점을 좀더 디벨롭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해결 방안 부분 세이지 메이커 관련 내용이라서 이거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어 후기 검수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하루에 2만 건씩 사람이 후기를 직접 검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무신사에 하루에 올라온 후기가 약 2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이미지 관련된 후기는 약 8천 건 정도 돼요. 근데이 모든 것을 사람이 직접 검수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특정 케이스의 경우는 검수자마다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정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 이 케이스는 되고 이건 안 되네 하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검수 업무를 모델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검수 인력은 좀더 가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고객에게는 좀더 일관성 있는 적립금 정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후기 검수 업무가 뭔지 조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미지 관련된 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품 후기가 있고 스타일 후기가 있는데 상품 후기는 상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품 사진 그대로를 올리는 후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처럼 어, 정립을 해주는 케이스들은 어, 뚜렷하게 상품의 실루엣이 보이는 이미지들은 정립을 해주고요. 아래 나온 포장 그대로의 이미지 같은 이런 네모난 이미지들은 정립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루엣을 확인할 수 없어서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스타일루기는 상품을 착용한 이미지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상위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어깨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모두 보이는 이미지들을 정립을 해주고 아래 나와 있는 이렇게 상체만 보이는 이미지들 혹은 하체만 보이는 이미지들 정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후기 이미지들을 EDA 하다 보니까 크게는 상품 이미지, 포장 이미지, 전신 이미지, 상체 이미지와 같이 이미지들을 분류할 수 있고 이를 모델링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립 여부를 예측할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에 주로 올라오는 이미지들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예시로 든 거는 상품, 포장, 상체, 전신.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이 유형과 후기 타입에 맞춰서 정립 여부를 매핑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어 라벨링이 된 이미지들은 상품 후기에서만 정립을 해주고 스타일 후기에서는정립을 해주지 않습니다. 착용된 것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반대로 전신의 경우는 상품 후기에서는 정립을 해주지 않고 스타일 후기에서만 정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크게는 두 가지 스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라벨을 예측하는 케이스 이 스텝 이 부분이 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측된 라벨과 후기 타입이라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을 정립 여부를 매핑하는 것은 룰 베이스 기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모델링 위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라벨을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미지를 라벨에 맞춰서 분류할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클래시 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고자 하는 라벨의 이미지들이 갖는 공통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하면 제가 반팔을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반팔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소매 아니면 네크라인 부분, 네 윤곽을 공통점이라고 모델이 파악을 하고요. 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렇게 네모네모한 이미지라서 저런 윤곽을 포장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전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체의 윤곽을 위주로 파악하게 될 것이고 상체 같은 경우는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입은 모양이 나타나니까 목이라든지 아니면 팔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윤곽 위주로 파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야이고요. 이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모델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쓰이는 알고리즘은 CNN이라고 하는데요.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 CNN이 주로 연산하는 과정은 이미지를 픽셀로 수치화시킨 행렬과 필터 행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윤곽의 특징을 찾는 필터 행렬을 곱해주면서 이미지가 가진 특징을 수치화시켜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이미지가 가진 특징을 피처맵이라고 하는데 이 피처맵이 수치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류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CNN이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보다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은 대부분 인풋이 그 1차원적인 벡터예요. 그에 반해서 CNN은 행렬 자체로 2차원적인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진 특징을 파악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CNN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크게는 인풋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수집된 이미지로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일단 모델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무신자 서비스에 실제로 업로드되는 이런 후기 이미지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인풋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미지에 라벨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레이블링 서비스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ageMaker 내에 있는 GroundTruth라는 레이블링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라운드트루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라운드트루스는 레이블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이 필요한 이미지랑 작업자 리스트를 레이블링잡으로 생성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 링크를 통해 들어온 사용자들이 이 사진은 어떤 라벨에 속해야 되는지 직접 수작업으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또이 레이블링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면 이렇게 옆쪽에서 함께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툴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 작업자가 꼭 AWS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작업자 리스트에 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고 그 메일로 보내진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작업자가 레이블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링의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점으로는 오토레이블링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터레이션별 이미지 수를 보시면 총 저희는 만여 장을 레이블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수작업한 건약 6천여 장 정도 되고, 나머지 4천여 장은 오토레이블링을 통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내 모델이 직접 레이블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작업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어, 단점으로 볼수 있는 면도 있는데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 내에서 이용하는 이 모델은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직접 넣을 수가 없는 자동 생산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게뭐 학습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에 폭이 천회로 잡혀 있는데 실제 그 모델링 지표를 보면 거의 100회 이내에서 수련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00회 동안 어좀 필요 불필요한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나 아니면 인스턴스 비용이 든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그라운트루스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오토레이블링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델 트레이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SageMaker 내에 내장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 전처리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은 다 설명드리고 나서 Q&A 세션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얻어진 인풋을 가지고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 이미지들 자체가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었는데, 모델에 넣어주는 사이즈는 고정된 사이즈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는 2 5 6 x 256 사이즈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한 장, 아무래도 레이블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좀 한계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증강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도를 바꿔주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열 장으로 바꿔주는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각도 변환을 이용했는데 이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뭐, 뭐, 노이즈를 추가해준다던가 아니면 색상 변환을 해준다던가. 이런 케이스에 맞춰서 어그멘테이션 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이미지들 다 JPG 파일이었는데 저희는 그 모델에서 좀 선호하는 포맷이 따로 있다고 해서 레코드 아이유 형태로 변환해주는 과정도 함께 이미지 전처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그 다음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인데요. SageMaker 내그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서비스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하이퍼파라미터를 튜닝시켜 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알고리즘별로 튜닝이 가능한 튜너블 하이퍼파라미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튜너블 한 하이퍼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러닝 레이트나 옵티마이저는 이 튜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반면에 넘레이어스, 그러니까 몇 층까지 이미지를 학습시킬 건지, 아니면 에폭스 학습 횟수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는 모델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지만, 이 튜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리드 서치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드를 직접 구현해서 이 파이프 파이프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튜닝을 한 여러 가지 모델 캔디데이트들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목표로 삶았던 매트릭이 벨리데이션, 벨리데이션 어큐러시였기 때문에 모델별로 이 매트릭을 산출을 하고 이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해서 확정 후 저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델링하는 내용인데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 데모 스크립트는 크게 환경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 학습 완료된 모델을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인퍼런스를 직접 해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 관련된 패키지를 불러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AWS 관련 롤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Estimator에 붙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Estimator 객체를 통해서 End Point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End Point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어, 하,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인스턴스를 몇개쓸 건지 어떤 타입을 쓸 건지 뭐 엔드포인트 네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예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네임을 만약에 비워두시면 그냥 저 트레이닝 잡 이름 그대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돌려놨고요 이제 인퍼런스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로 보여드리 이미지는 반팔 티셔츠 상품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jpg 파일이기 때문에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형태로 바이트 어레이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포맷이 뭐였는지 명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츠 형태로 그각 라벨별 확률이 산출되게 되어 이 라벨은 모델을 생성할 때 정해준 그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제가 이 아래에다 넣어놨는데 이 순서대로 패키지에 대한 라벨, 숏슬리브라고 하면 반팔에 대한 라벨, 셔츠, 뭐, 뭐 후디, 긴팔, 상체, 전신에 대한 라벨의 확률이 나온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용하기 어려운 바이트 형태라서 저희가 쓸수 있는 어이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분류가 마지막 단계에서 소프트맥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확률의 합이 다 1로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에 가까운 값으로 썸이 구해졌고 이제 라벨에 대해서 어떤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된 라벨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반팔에 대한 이미지다라고 모델이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몇 프로의 확률로 그렇게 예측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총 이렇게 6장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팔 이미지 그리고 전신으로 매핑되는게 맞는 이미지 이건 긴팔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네 번째 이미지는 전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포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사람이 입었다고 라 보기도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는지도 함께 보여드리고 또 이건 하체 부분에 대한 이미지인데 제가 아까 여기 라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하체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이미지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아까 넣었던 그대로 넣어주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그 위에서 보여드렸던 숫자는 0.999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네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총 그냥 100%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전신으로 예측되어야 하는 이미지는 전신으로 예측되게 됩니다. 3번도 긴팔로 예측되는 게 맞는데 긴팔로 99.9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패키지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확률이 앞서 새 이미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 굉장히 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낮은 편인 것을 아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 할 때에도 트레스 홀드를 두고 어, 어느 확률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하더라도 서비스에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스 홀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예측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전신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신 이미지가 아니지만 전신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그 이와 유사한 라벨이 상체 이미지였는데 상체와 전신의 차이점이 하체이기 때문에 하체. 윤곽을 좀 크게 모델이 인식한다고 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이미지는 어, 아마 예측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예측된다고 라 하면 홀바디로 예측된, 전신으로 예측되는 것이 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 이미지는 upper body. 아무래도 상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모이고요. 그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꼭 종료해 줘야 되는데요. 종료하지 않으시면 은 인스턴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꼭 쓰고 종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서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후기 이미지 자동 검수를 일배치로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전에 도는 배치라고 한다면 전일자에 대한 후기 정보를 DB에서 가져오고 또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어, 모델 인퍼런스 할수 있도록 하나의 폴더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라 하면 이 모델에서는 아이 이미지는 포장 이미지이고 예측 확률은 99.5%야 라고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정립 여부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 예측 확률이 트레스홀드에 못 미치는 경우는 임계과 초과 여부가 N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예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레스홀드 이상의 인계값 이상의 확률일 경우에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장인 경우에는 상품 타입, 아, 상품 후기일 때 정립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정립 여부는 N으로 들어가고 예측 정립 여부가 N이라는 것은 정립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아, 이런 이미지는 잘못 올라, 잘못된 이미지라서 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정해주세요라는 댓글도 함께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넣어서 d b 에 저장해주게 되고 그게 서비스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아래에 댓글도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이런 서빙이 될때몇건 정도 처리가 됐고 또, 실제 정립 여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내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꾸준히 매트릭 덱으로, 매트릭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값도, 결과 값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실제 서빙하고 있는 모델의 정확도는 98%로, 검수 대상 후기의 78%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건이 검수 대상 후기라고 하면 78건을 커버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98%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또 분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분류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분류에서 자주 쓰이는 리콜 프리시전 F1 스코어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콜 같은 경우는 검수 대상 후기 중에 실제로 그 맞친 후기. 만약에 정립 여부를 n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정립 여부가 n이었거나 y라고 예측했는데 y로 실제 정립된 케이스들을 카운트해서 비교를 하고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계값 이상의 후기들만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 임계값 이상의 후기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리콜과 프리시전을 모두 고려한 값인데요. 이 리콜과 프리시전이 그 임계값, 트레스홀드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만약에 임계값을 굉장히 높게 설정했다라고 하면 몇 건, 몇건 분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리콜은 굉장히 낮고 프리시전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반면에 e 트레스 l 드가 낮은 경우는 많은 후기를 예측하기 때문에 리콜은 크고 프레시전은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두 조, 고려해서 조합평균 랭 값은 값인 F1 스코어를 이용해서 그 분류모델의 그 성능을 판단하곤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 나와있는 것처럼 리콜 0.78, 프레시전 0.98, F1 스코어 0.87 정도로 나오고 있고 저희가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 비교했던 그 텐서플로우 모바일넷 모델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디벨롭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위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내에는 하이나 아우터, 그래서 전체 의류를 커버할 예정이고 또 정확도도 함께 개선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 모델이 정해진 후에 인풋 이미지를 더 추가함으로써 하이퍼 파라미터도 함께 튜닝하고 하는 과정을 아예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이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채팅창에 아까 적어 주셨던 질문이 라벨링 하는데 티셔츠 하나를 학습시킬 때 어느정도 인력이 필요할 거 정도 시간하셔야 되는지 어, 저희는 그 인풋 이미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을 썼을 때한 만여 장 정도를 이용했었고요 그때 아마 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가까이가 도와주셔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기간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한 분이 어떤 이게 발렌티어로 모집한 거라서 그 사람당 해야 하는 작업량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니라서 막몇 명이 몇 개를 해서 정확히 몇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트레스 홀드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 저희는 많은 후기를 예측하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했어서 그 프리시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트레스도를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수치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 케이스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리콜을 야기시키는 케이스와 개선 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이 <웃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본 게 없어서 어네 죄송합니다. <웃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미지 리사이즈와 어규멘테이션은 자동화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생기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 들어가는 코드라서 꼭 자동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디벨롭할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링 전체를 자동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사이즈 같은 거는 이미 너무 함수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고 어큐멘테이션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예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토ML을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하이퍼파라미터가 있어 그리드서치를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하이퍼파라미터 전체에 대해 그리드서치를 하신 걸까요? 아, 아니요. 아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넘레이어스랑 앱폭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하이퍼파라미터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걸다 해볼 수는 없었고 제가 경험상으로 이두 가지 파라미터가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가지 파라미터를 했는데 성능이 좋지 않았으면 다른 파라미터도 바꿔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두 가지 파라미터만으로도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와서 더 이상 진행은 하진 않았고 또이 저희가 쓴 모델이 SageMaker 내에 내장된 모델이라서 파라미터를 조정할 때도 막 전체 1부터 50까지 모든 인티저로 바꿔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가이드, 디벨로퍼 가이드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수 있는데, 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 18, 34, 50, 이렇게만 바꿀 수 있었고, 이런 그 정해진 레인지가 있어서 그거에 한해서만 조정을 했었습니다. 인퍼런싱 하실 때 인스턴스 타입을 ML 인스턴스를 쓰셨는데 판단 기준이나 써보신 후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퍼런스 할 때는 꼭그 GPU 인스턴스를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PU 인스턴스를 안 쓰고 그냥 CPU로 큰 인스턴스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때좀 오래 걸렸어가지고 P3 이상의 인스턴스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또리즌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즌에 어떤 인스턴스가 가용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이런 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P3 인스턴스와 벤치마킹 해보신 내용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어,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학습 시에는 GPU 인스턴스를 쓰시는 게 좋고 인퍼런스 할 때는 꼭 GPU가 아니어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것보다 그좀더큰 인스턴스를 쓰실 때는 리즌에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에러 메시지가 나서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질문은 방금 혼동행렬 관련 지표인 프리시전 리콜 등을 통해 모델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모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저 정도 퍼센트면 모델을 적용할 만하다라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 부분을 <웃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었 어, 어떤 어뭐 프리시전 90% 이상, 리콜 90% 이상 이런 수치적인 가이드는 없었고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고 또 이거를 실제 이용하시는 저희 뭐운영팀이라던가 그런 분들의 협의를 얻어서 정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했었는데 뭐 어디서도 어떤 정도의 가이드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이 검수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이거나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이런 공동의 합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딥러닝 엔지니어로서 무신사라는 회사에 어떤 장점이 있으실까요?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회사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유통 회사였는데 거기도 굉장히 고객이 여기보다 더 많았지만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남는 데이터가 뭐 구매를 했다 안 했다 뭐 FC를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그 온라인이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다뭐 GA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볼수 있는 로그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 숫자 불균형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학습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당수를 꼭 맞춰줬고요. 왜냐하면 학습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특정 라벨에 치우쳐져 있으면 잘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을 그 치우치는 라벨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벨별로 장수를 정확히 맞춰줘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얻기 힘든 라벨의 기준으로 다 그만큼만 들어가도록 맞춰줬습니다 어,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웃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 미덥에 지금 메일 주소가 안 남아있을 텐데, 거기 업데이트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님 좋은 세션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지혜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지혜님 연락처 메일 남겨주시나니까요. 네 메일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영희님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할 발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서 이제 다른 세션 하시는 분들 것도 들어봤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그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되게 이제 좀 편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예. 부담 안 가지 안 가지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그몇년 전에 이제 자격증을 하나 딴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호트럭스라는 회사 예. 여기 지금 코끼리 이렇게 보이시죠? 예, 코끼리 세 마리. 예, 코끼리는 이제 그 하드베로고 코끼리인데 그이 회사가 아직 있을 때딴 자격증이고 어, 이 자격증은 어드메인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어드메인 자격증이 더 필요하다고 라 해서 이걸 땄었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마 그 AWS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그냥 필기 찍기 시험이잖아요. 랩 시험이 아마 이제 뭐 이제 나오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딴이 시험 같은 경우는 100% 랩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1 시간 반인가 2 시간 정도를 시험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그냥 시험 보는 내내 아주 긴장 빡세게 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고 이게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그 VM 인스턴스가 이제 하나가 나오거든요. 예, 네, VM 인스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캐시보드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정상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이제 빨간색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저 빨간색을 해결해라, 정상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 문제 이내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시험을 안 보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찍기 시험에 이제 <웃음> 거기에 이제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 요 토넉스는 요 뒤에 나중에 잠깐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AWS를 거의 회사에서 일류 사용해본 적은 그냥 없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공부해보거나 이제 그런 게 다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나 이쪽은 주로 거의 온프레미스 쪽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클라우드 경험은 별로 없긴 한데 어,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로 하둑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하둑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 이제 AWS EMR이 되어 있고, 뭐, 다른 뭐, 프레스토나 뭐, 아세나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에도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름만 뭐, 차이가 있거나 뭐, 약간의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대부분 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클라우드 경험이 있냐 없냐 그거는 뭐큰 뭐 차이점은 없더라고요. 어차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했었던 거고 예, 그것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뭐 하두분 이미 나온지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예, 2011년 예, 10년이 다 돼서 이미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 같고 그리고 이건 버전이 이거 이제 캡처한 건 제가 옛날에 했던 거라서 좀 버전이 낮을 수 있는데 어쨌든 메이저 버전은 이제 3.0대 버전이에요. 그래서 3.0대 버전 올라오면서 이제 많이 안정화된 부분들도 있고 예.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아직도 이제 많이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겠죠. 어쨌든 하둡은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이제 HDFS 파일 시스템이죠. 예, HDFS 파일 시스템 있고 m 디듀스가 있죠.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클라우데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어, 이 회사가 지금 뭐 클라우드 배포판 그러니까 하드 배포판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가 돼 버렸죠. 뒤에 잠깐 어,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 인수합병 통해서 예, 거의 넘버 원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EMR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저는 아직 못 써봤어요. 예. 저는 다 이거를 갖다가 온프레미스에서 한땀한땀 한땀 사람이 인형 눈깔 붙이듯이 이제 <웃음> 설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아, 이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게 편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어,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하둑을 제일 처음 이제 만드셨던 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더그커팅이라고 해서 하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만들었고, 원래 야후에서 옛날에 일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도 원래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그 스토리가 잠깐 나와 있는 건데, 원래 이제 구글의 논문을 갖다가 이제 참고해서 거기서 이제 그거 갖다가 영감을 얻어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에 설명드렸던 HDFS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글 GFS 요거 이후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마 이거 구글 논문을 비슷하게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많은 아마 오픈소스들이, 앞으로 오픈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도 또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왜 여기에 그, 로고가 코끼리가 있는지도 설명이 되어있죠 예, 그리고 그리고 호투넉스 제가 앞에서 그 자격증 땄던 예, 그호투넉스서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예, 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뭐 누가 뭐이 아저씨가 제일 유명하니까 이 아저씨가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회장이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웃음> 그런 것처럼 예, 더그커팅 이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클라우데라 이 회사가 다 인수합병하고 이제 넘버원으로 올라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도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고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데라가 허트낙스를 인수해갖고서, 예, 원래 1등, 2등, 3등 하던 회사였어요. 예, 매출이나 이런 거 기준이겠죠. 아마. 예, 1등 하던 회사가 2등을 먹어버렸고, 3등 하던 회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HPE가 인수를 했나 보더라고요. 뭐 아마도 여기가 더클것 같아서 알면 인수됐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클라우데라가 지금 클라우드 빅3 회사에서 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뭐 EMR이 됐건, 뭐, 클라우데라 병합판이 됐건 아마 다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하도 이제 이코시스템인데, 이코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것도 캡처한 것도 좀 옛날 거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오픈소스 대부분 오픈소스죠. 예. 오픈소스들의 에코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이, 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게 많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그, 그런, 그, 유명한, 그 어록이 하나 있잖아요. 말에, 그, 그, 은총알이 없다. There is no silver b u 갖고서뭐 하나로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없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게 잘 되면 저게 좀 약간 불편하고, 또 어떤 거는 저게 잘 되면 이게 좀 약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갖다 조합을 해서 이제 잘 쓰면 되는 거죠. 네. 앞에 설명드린 클라우드라라 호트넉스, 그리고 메바 이런 회사들이 원래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을 갖다가 잘패키징을 해갖고서 배포판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 배포판을 이제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배포판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그 아파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갖고 다 수작업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들이 너무 이제 힘든 작업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이제 한땀한땀 한 인형 눈깔 붙이기 하듯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저도 해봤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 구성을 해야 되는데 노드가 뭐 3개, 4개, 5개, 6개, 10개, 20개 드러나다 보면은 어 한세 개까지는 뭐 그래 공부하는 셈치고 해보자 할수 있겠지만 다섯 예개 여섯 개만 돼도 음 어는 자동화시켜서 하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 하기 가 힘들다고 라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편하게 하려면 결국에 이제 그 클러스터 구성하고 설치하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 나온 안바리가 바로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사, 제가 주로 사용했던 포트너스 배포판은, 어, 안바리 기반으로 모든 것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안바리를 사용을 했었고, 뒷부분에 안바리 캡처하면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클라우, 클라데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데라 배포판은 안바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클라우드 아 매니저라고 하는 데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그런 프로비저닝 툴을 사용하는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능이나 그런 거는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틀리진 않아서 예, 뭐 암바리를 많이 써봤다 아니면 득진이 하나 많이 써봤다 그러면 다른 거 쓰시는 데에 막큰 불편은 없으실 거고요. 어, 이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일할 때 이제 추천 시스템 이제 개발할 때 구성하고 이제 사용했던. 그 클러스터 그리고 그때 캡처했던 화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버전이 좀 오래된 거, 2.0대 버전이고요. 캡처한 게 아마 거의 5년, 6년 전이 네, 정도 된것 같아서. 네. 여기 보이시면 저기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이게 렇 보이는 것들 이 있죠. 2, 1, 뭐 3, 6,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얘가 제가 그 주말인가 연휴 때 시구할 때는 장애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때 캡처를 했던 부분이에요. 평소에는 이런 게 빨간색이 안 보이죠 정상일 때는 안 보이다가 장애가 생기면 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어 그나마 최신 버전이에요 이게 3점대 버전인 거고요 앞에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대시보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안에 세부 메뉴 들어가도 대부분 뭐 설정 화면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어, 아까 하둠 드맵 리듀스가 이제 그 HDFS랑 이제 하둠의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사실 이거를 지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맵 리듀스를 갖다가 직접 써서 개발을, 그 로우 레벨 API를 써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이걸로 개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로우 레벨이다 보니까 뭐,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일단 개발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SQL 뭐 짜면 이제 하루면 개발이 끝날 거를 이런 맵 미드스 같은 이제 로우 레벨 API로 개발을 하게 되면 뭐 3, 4일, 뭐 일주일씩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고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뒤로는 안 쓰게 됐어요. 하지만 이게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이제 하둡에서 뒤에 또 설명 나올 하이브도 결국에 이런 맵리드스 기반으로 다 개발을 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HDFS인데, 그 AWS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S3 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예. 그거랑 개념적으로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여기 지금 일단,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쳐놨는데 여기 보면은, 예. 블럭 리플리케이션. HDFS도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설정이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본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하나가 이제 여러 개의 블록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블록이 여러 개가 있는데, 1번 어 블록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를 놨어요. 보시기 편하게. 1번 블록이 여기 디폴트 값 3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드 1, 2, 3번 세대의 노드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예,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 노드들도 또 적절하게 다 분산이 되어있죠. 예,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을 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뭐 노드 1번이 장애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노드에 이미 다른 복제본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HDFS나 S3나 아니면 다른 이제 클라우드 요 이제 파일 시스템 대부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이제 요 1번 블록만 추가를 더 해봤어요. 앞에서는 하나, 둘, 세 개만 있었는데 제가 4번, 5번까지 더 추가를 했죠. 이거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지역상인데 앞에서 이제 DFS 리플리케이션이 3이 되어 있으니까 1, 2, 3번 노드에는 자기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다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 안 하고서 로컬에서 가져오니까 빨리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블럭이 자기가 가진 노드없고 다른 노드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네트워크로 통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부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3이 아니라 5로 늘렸다라고 치면은 아마 제 예상에는 이런 식으로 노드 하나씩 다블럭이다 다 아마 분산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노드에 다 하나씩 다블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 로컬리티가 높은 거죠. 로컬리티가 높고 이제 속도는 가장 빠르죠. 다 로컬에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네트워크 통해서 읽지 않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좋으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은 가장 큰게 이제 스토리지 낭비가 심하잖아요. 예, 복제본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낭비가 심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될 거고 이거는 뭐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도 다 디스크 비용이 돈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는 안 하실 거고 아마 그 기본 애플리케이션 선물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고 앞뒤 가깝게 사용하시겠죠.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리티를 그 높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예. 근데 비용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이제 하이브, 그 이제 여기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했했잖아요 예, SQL on 하도. 그래서 사실 그 하이브가 어 하둡을 갔다가 여태까지 지금 10년 동안 이제 하둡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온 주축이 된 에코시스템 메인 에코시스템이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이제 s q l 원하 하둡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조상이죠 시조새 예, 그런 거고 결국에는 이제 하둡에서 하둡을 갔다가 이제 맞지? 뭐 db나 뭐 이런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안에서 sql로 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하이브를 쓰기 전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맨 리드 스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아 그거는 사람 할치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다 대부분 다 db 쓰고 다 sql로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드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SQL로 하드 기술을 써서 하시는 게 좋고,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리고 하이브를 쓰더라도,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HDFS 파일 시스템을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할 유실이나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밑바닥에 이미 이걸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어차피 뭐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그 하이브 메타스토라는 거 갖다가 제가 또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어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예 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갑자기 AWS 글루 데이터 카달로그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네,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걸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걸 왜 넣냐면요. 다시 앞에서 보인 것처럼, 어, db, 일반, 이 db도 마찬가지지만, 어, 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이 있고, 어떤 컬럼이 있고, 걔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고, 뭐 자일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sql 문으로 작성을 하든지 뭐 해서 이제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mysql 같은 경우도, MySQL 자체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예.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메타스토어라는 DB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모든 걸다 넣어놓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하이브 이외에 RDB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RDB는 이제 내부 관리용으로 쓰는 거예요. 외부, 일반 사용자들이 그 하이브와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된 RDB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메타스토어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딥이거든요. 예,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놓고서, 으, 넣어놓고서 이제 이거 갖다가 나중에 API나 이런 걸로 노출시키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은 다른 에코시스템들이 이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예, 그 내용들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앞에 설명돼 있는 그 메타스토어의 역할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사용하면은 AWS에서도 서로 다른 서비스들끼리 예, 그, 그. 서로 연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마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요걸 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HBS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하드베이커 시스템이 하는데 어 앞에 설명드렸던 HDFS 같은 경우는 사실 요어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요 HDF s 파일 시스템은 약간 좀그 유연성 같은 게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용량 데이터 다루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어펜드만 되고 뭐 파일 수정이 어렵고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HBase는 예, 그런 것들을 갖다 좀 극복하기 위해서 랜덤 액세스가 되고 리얼타임 리드라이트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죠. 예, 만들었고 이거는 일반 RDB라고 보기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NoSQL로 보거든요. 이 l 키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쓰는 NoSQL DB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거를 갖다가 실무에서 사용한 적은 없어요. 예, 실무에서 사용한 적은 없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했었고, 예, HBS 같은 건 호프로, 호프로가 좀 갈리더라고요. 예. 그, 모델링을 잘 하면은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모델링이 잘안 되면은, 예, 생각만큼 원하는 성능이 잘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잘안 썼어요. 왜냐면은, SQL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 레거시 업무 연동하고 하려면은, 대부분 SQL 기반으로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SQL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쓸 일이 없었고 이거를 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BS에서 SQL을 사용할 수 없다는 라 단점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거가 또 등장을 했어요 p x 라고하는게 얘는 뭐냐면은 HBS 위에서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다른 또 에코시스템들하고도 또 많이 뭐 연동이 되는 게 만들어져는 있어요. 만들어져있는데 저도 요거 테스트만 잠깐 해보다가 이상하게 피닉스는 잘 사용을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알것 같아요. 얘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설명드린 스파크 때문에 제가 보기엔 피닉스가 아마 별로 빛을 못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닉스는 이런 게 있다고 라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네, 스파크 나오죠. 이제 스파크 이제 아마 이제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유명해졌고요. 스파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 범용이에요. 뭐 SQL 처리도 할수 있고, 스트리밍 처리도 할수 있고, 머신러닝도 되고, 뭐 그래프 처리도 되고 범용이라서 뭐, 예, 되게 뭐 성능도 당연히 뭐 하드보다는 늦게 나왔고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성능도 뭐. 괜찮게 나올 거고요. 예. 범용이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예. 스파크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데서 없는 데가 없죠.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스파크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브릭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이제 그럴 거예요. 데이터브릭스가 이 스파크 만든 사람들이 그 대학, 대학교에 있던 연구소 그 사람들이 다 만든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플린이라는 게 있는데, 제플린도 예전에 좀 유행했었어요. 제플린은, 어, 그, 주피터 노트북의 스파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바로 만들어져 있었고, 예. 그래서 비슷해요. 기능도 이런, 노트북처럼 작성을 하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코드도 안에서 직접 실행해 볼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차트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예. 제플린이 그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새는 좀 모르겠어요. 다른 일을 하시느라 바쁜지 좀 약간 예. 오픈소스 쪽에서 버전업도 잘안 되고 좀 약간 좀 주춤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AWS에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플린이 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비해서 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어, 장점은 뭐냐면은, 어, 다양한 인터프린터, 인터프리터를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써본 거는, 하이브, R, 그리고, 파이썬 어, 당연히 되고, RDB 당연히 되고,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뭐, 많은 작업 없이 간단한 설정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작업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과 다 대부분 이제 연동이 되더라고요 예. 뭐 타조 같은 것도 이것도 제가 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오픈소스인데 이거는 지금 다 리타이어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리타이어돼서 쓰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 하이브 쪽 얘기를 좀더 드릴 건데 저희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지혜님처럼 이제 저뭐 소스 코드 실행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 사실 이렇게 뭘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래서 예다 대부분 뭐, 뭐 테이블 만들고 셀렉트하고 이런 내용 다이 대부분 다 아쉬 하은 내용인데 이렇 딱히 재미도 있을 것같진 않아서 그냥 다 제가 만들어서 그냥 캡처를 해왔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냥 일반 RDB 쓰는 거랑 많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SQL 표준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 거기에 그, 거기에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쨌든 크리에이터 테이블 하는 거고요. 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하이브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예, 하이브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이지만, 실제로 여기 에 있는 내용은 제가 스파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제가 앞에서 하이브 메타스토어 DB를 통해서 다른 에코시스템들하고 이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굴에서 이렇게 일부러 자료를 만든 거예요. 하이브 테이블이 스파크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스파크에서 만든 게뭐 다른 데서도 또 가능하다. 네, 그런 걸 설명을 드릴려고요. 어쨌든 테이블을 만들 때뭘 어, 지정할 수 있냐면은 어떤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질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o r c 파케 t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 create table 예, 이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7월 달에 해놨네요. 예, 자료를 제가 7월 달에 만들어 놨네요. 또 예. 만들어서 create table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어, 테이블 당 디렉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사실 폴더라고 보면 맞을 거.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크리에이터 테이블 이렇게 실행을 했고 예, 금방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테이블만 했을 땐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간 게 없으니까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제가 이제 두 건을 넣어본 거예요. 예. 인서트를 해서 두 건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스투전출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는데 예. 거기에 이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파일이 생겨서 이제 거기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제가 o r c 로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었어요. 굳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런 짤을 가지고 왔는데, 이뭐 유명한 짤이 입틀막 하고 있죠, 제가. 다들 놀래가지고. 제가 왜 이걸 넣냐면요. 제가 앞에서 데이터 두 건을 넣었어요. 데이터 두, 두 건을 넣는데, 었 어, 여기 보시면은 시간을 제가 다캡쳐 해놨거든요. 2.38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온 결과 시간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저한테 실행가고 나서 나서는 8초가 지나고 나서 거의 9초 가까이 걸렸죠? 거의 9초 가까이 걸리고 나서 프롬프트가 떨어진 거예요. 데이터 두건 넣는데 지금 9초가 걸렸다고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이거 어떻게 써. 데이터 두건 넣는데, 아니 2만 건도 아니고 2억 건도 아니고 두건 넣는데 9초가 걸린다고? 황당하잖아요. 물론 제가 요 사용했던 이 서버가 이제 가상 머신 기반이다 보니까 좀 느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느리다고 라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게 사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인서트가 기능은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RDB랑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계속 이제 기능을 추가하고 버전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HDFS는 그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어 때문에 어펜도 밖에 안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그건 사실 옛날 얘기이긴 해요 근데 지금 계속 업버전 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어,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껀껀이 들어올 때마다 인서트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프로젝트는 망한다고 보면 돼요 예. 안티패턴이 안티패턴 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실를 하나도 안 해보고서 자기는 뭐 책으로 공부했어요. 대지는 책으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어디서 나온 그 책의 뭐 서문 몇 장만 보고서, 아, 자기가 뭐, 뭐 빅데이터 안다, 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그 하이브에서도 다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예, 경험 해봤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날은 바로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 나왔는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그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다 따로 있어요 아마 이거는 그 AWS 직원분들은 아마 이쪽 분야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쪽 분야에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예요 단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셀렉트는 앞에서 데이터 두건 넣었는데 지금 9초 걸렸잖아요 셀렉트는 얼마나 걸렸지 지금 두건 넣어놓고 셀렉트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해놨어요 예. 뭐 당연히 뭐 1초도 안 걸리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데이터 더 많이 넣어도 요 셀렉트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또 표시해놨죠. 컬럼과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어쩌시려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할때 이런 식으로 셀렉트 알렸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날리면 데이터가 이미 뭐 수십만 건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날 이렇게 실행하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중간에 끊던지 아니면은 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오든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뭐 나가서 밥을 먹 식사를 하고야 되죠. 예. 그래서 중간에 뭐 많이 컨트롤 C 눌러서 뭐 종료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요새는 뭐 많이 뭐 개선이 되거나 뭐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C로 해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좀비 프로세스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나중에 다또 정리하는 작업을 또 사람이 또 직접 다 찾아서 이제 해야 됐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 안티패턴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뒤에다가 리미트를 주셔야 돼요. 예, 리미트를 주셔. 어, 한재님이 알고 계신가 보네요. 꼭 리미트를 주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컬럼도 지정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다캡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인서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딜리트 되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된다고만 했지 어디 빠르다라고 써있나요? 안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능은 지원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빠르다 느리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어, 제가 뭐 간단하게만 캡처를한 건데 여기 들어가서 도큐멘트 가서 읽어보세요. 온갖 제약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이거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지금 버전은 아마 뭐 버전이 올라가면서 디폴트 설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 있겠지만 그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디폴트 설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서트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돼요. 하이브에서도요. 예 기능은 있으나 설정을 바꾸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에 보시면 은하드분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RDB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처음에도 어 하둑을 도입해서 이제 뭘 한다라고, 분석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그 분석을 의뢰한 분이 이제 뭐 고객사죠. 그분이 뭐 하나 뽑아달래요. 때 얼마나 걸리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하이브가 저희 아직 설치도 안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맨 리드스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나절 정도 걸릴 것 같다. 아무리 빨리 해도 반나절 정도는 걸릴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뭐, 뭐 하나,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거하냐고 반나절이나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저를 되게 비난한다, 비단하듯이 약간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그분은, 그니까, 이해를, 그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다, 모든 거갖다가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게, 이게,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분 결국에 나중에, 이제, 1년 뒤인가 2년 뒤인가, 와서, 이제, 저희 쪽에 다시 와갖고서, 이제, 하도, 이제, 기본 교육을 좀 받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뒤로 이제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계속 뭐, 하도어에서 하이브를 통해서, 뭐, SQL을 쓸 수도 있고, RGB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따라하고 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같은 게 아니니까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하드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 데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드도 사용하고 RGB도 사용해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RDB에서 처리를 못할 만한 데이터 용량이나 애매한 것들은 다 하드웨어에서 처리를 해요. 하드웨어에서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서 서머리를 해요. 서머리를 한 데이터를 그 다음에 r d b 로 넣죠. 그러면 은 서머리한 데이터는 RDB에서 빠르게 셀렉트를 할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네. 중요한 거는 하드분 절대로 RDB가 아닙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절대로 같은 게 아니니까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제가 그 파일 타입 이제 만드 여러 가지 있는 거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예. 여기 앞에서 뭐 OIC, PK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옛날에 뭐 옛날 얘기할 때 예. 실제로 그 하드 처음에 사용할 때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텍스트 파일로 사용을 했어요. csv나 tsv나. 왜냐면은, orc나 파키 파일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파일인데,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파일이 깨져버리면 복구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뭐, 깨지다, 깨진다 하더라도, 어 사실, 딱그 깨진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복구가 가능해요. 예,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예, 그 정도기 이 때문에, 예, 텍스트 파일을 많이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연동하기가 편하죠.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텍스트 포맷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요새는 아마 바이너리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o i c 나 파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안정적일 거고, 예. 뭐 속도나 아니면뭐 스토리지 공량그절약하려고 마이너리 포맷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다. 네, 저도 사실은 거의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저희는 TSV, CSV, TSV 둘 중에 저희는 일부러 TSV로 사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CSV는 구분자가 콤마잖아요. 근데 콤마는 이게 위험한 게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 안에 콤마가 들어가는 데이터도인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뭐가 있냐? 예, 무슨 영화 제목? 예. 영화 제목이나 뭐 이런 만약뭐 텍스트 같은 거에는 콤마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분자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탭으로 사용했고 탭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또 어떤 또 예,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은 아예 입력 데이터를 갖다가 탭으로 넣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건다 나중에 저희가 걸러내긴 했었어요. 어쨌든 예,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방금 얘기드린 CSV, TSV, JSON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텍스트 파일이죠. 예, 텍스트 파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렇게 세 개는 다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바이너리 파일. 그래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어, CSV, JSON, TSV는 텍스트고 로우 기반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게 보듯이 엑셀 보듯이 a 이 r O는 로우 기반이긴 하지만 바이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두 개, PA랑 o YC는 아예 컬럼 기반이고 바이널이고 차이점은 로우 기반과 컬럼 기반은 로우 기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한 건이에요. 이렇게가 데이터 가한건 그리고 컬럼 기반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저장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 표를 보시면은 네, 각각 그 파일 종류별로 네, 사이즈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표로 만들어놨네요. 이게 500밀리언 뭐 데이터가 엄청 뭐 많은 걸로 테스트 해봤나 봐요, 여기서. 예. 그래서 보니까, 어, CSV가 16기가인가 보죠. 예, 16기가. 제이슨이, 제이슨이 당연히 태그까지 포함하니까 더 이제 사이즈가 커지겠죠. 배 이상 커졌네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바이너리들이 이제 사이즈가 작죠. 자, 예. 아, 그래서 요, 제가 아까 금방 설명드린데 옛날에는 뭐 요런 걸 많이 썼는데 이게 절대로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예, 단점은 예, 사이즈를 많이 차지하고 예,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게다 비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지금 파일 구조를 실제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이거는 뭐 이거 이거 파일 만드는 뭐오소스나 이거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굳이 뭐 모르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OC도 파키처럼 이제 컬럼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컬럼 똑같은 컬럼끼리 모아서 이제 저장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OC는 이런 구조고요. 이게 아마 지금 A부로 가보네요. 예. A부로 A부로 도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이런 비슷한 비교표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캡처를 해왔는데 이제 다 서로 다른 데서 캡처를 한 거예요. 서로 다른 데서 캡처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작성을 한 사람들이 다 관점이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여러 개를 캡처를 했으니까 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염두를 두시면 될것 같고 A 브로는 이렇게. 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약간 또이 사람 나름의 관점으로 또 정리를 해놓은 거죠. 예.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대부분 설명드렸던 거랑 예. 비슷한 내용이겠죠. 텍스트니까 당연히 두 개는 CSV랑 JSON은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읽을 수가 있고 텍스트 파일은 바로 사람이 쪼갤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사람이 쪼갤 수도 있고 압축해서 쓸 수도 있고 바이너리 예. 파일은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쪼갤 수는 있는데 쪼개는 거는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지 사람이 못 쪼개죠 예. 그런 것도 정리된 거고요 자, 이,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다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예. 결국 성능하고 파일 사이즈가 클라우드에서 돈이죠 예, 돈 줄여야죠 예. 그게 뭐 개인 돈이 됐건 회사 돈이 됐건 줄여야 되니까 어, 적절한 걸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뭐 e m r 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제가 써보진 않아서 디폴트로 뭐가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뭘 지정하게 되는지 그건 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네. 어, 이 중에서 잘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질문이 올라온 거는 제가 이따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거 지금 hdp2니까 이제 버전 2니까 옛날 버전이잖아요 2013년도네 2013년도니까 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지금 어, orc8k 이거 말고도 사실 알고보면 은 여기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용할 거냐, ORC를 만들 때 어떤 압축 알고리즘을 만들 거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갖다가, 아 여기 있네요 예. 뭐 안한다, 지립, 스매피가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 요두 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예. 해보셔야 돼요 예. 왜냐면 데이터가 안에 가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특정을 가지는지 다 다르잖아요 예. 이거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실 거예요 예,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예, 다양한 옵션으로 만들고 뭐 압축 알고리즘도 바꿔보세요 예, 그러면은 사이즈가 뭐가 제일 적게 나오는지는 금방 눈에 띄게 알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직접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 예. 보통은 아까 앞에서는 다 여기까지만 나왔죠. 여기까지만 나왔었는데, 세부 설정으로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AWS에서도 이거 가능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다시 스파크가 또 남았는데, 제목이 얼마나 빠른데, 뭐냐면요, 스파크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대문짝만하게 여기 그 메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뭐 100배 빠르다 뭐 이런 거거든요. 100배 빠르다. 거기 비교 대상은 하두배예요 예. 하루보다 100배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만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안에 이제 뭐더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링크 링크 타고 들어가고 뭐 아니면 뭐 논문을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거 누가 자세하게 읽어 보겠어요? 누가 그거 논문 읽어 보겠어요? 그냥 이렇게 100배 빠르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근데 뭐 빠른 거는 아 당연히 빨라요. 빠른데,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빠른데라고 간단하게라도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100배 빠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빠른지 그런 거를 갖다가 저도 궁금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내가 이걸 다 직접 해봐야 되나? 데이터를 몇권을 넣고 뭘 어떻게 어떤 쿼리를 날려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도 해봤었거든요. 예, 그런 고민은 참 바보 같은 고민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있어요. 예, 이미 다 있어서 예,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거를 이미 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미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예,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이 링크 가서 보시면은. 예,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핵심은 아닌것같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언급이 있더라.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결국에는 요 사이트에 답이 있는 거예요. tpc.org 사이트 가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저도 최근에 다시 들어가서 보고서 놀랐어요 뭐, 인공지능이나 뭐, IoT 이런, 이런 분야도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경우는 뭐, T P 데이터, p o r 전 서포트, 빅 데이터 이런 것만 좀 이런 게 있다라고만 봤었는데 새로운 것들이 더 생겼고 이걸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은 벤치마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T P C D S 나 T P C H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 어떤 테이블까지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넣고 데이터를 몇개 넣을 것까지도 다 이제 대부분 다 대용량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벤치마크를할 거면은 이제 데이터가 뭐 100개, 1,000개, 천, 100건, 1,000건 넣고서 뭐 BMT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게 많이 넣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작업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저는. 어, 저도 그때 약간, 잠깐 이 작업을 도 그, 하시는 분을 도와드리긴 했었는데, 저, 희가 그때 작업할 때 HBase 기준으로 이 TPC 작업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벤치마크 자료를 만드느라고.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잠깐잠깐 잠깐 서포트만 했었고요. 그분 말로는 거의 한 일주일은 걸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MT 같은 거 하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예, 하셔야죠. 어쨌든 얘는 이제 그 검증된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예, 제3자 공인 공, 검증된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뭐 말과 부할 그게 없죠. 예, 이거 딱 자료 이제 제시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을 했으니까 예, 다른 데도 이 기준으로 맞춰갖고 오든지 니들도 이걸 하든지 뭐 패러라고 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앞에서는 계속 이제 AWS 얘기를 반, 많이 못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AWS 별로 못 써봐서. 예. 근데 어, 많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냥 일단 그냥 자료만 그래서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 건데 혹시 제가 뭐, 뭐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제가 뭐안 써봤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어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런 걸 세션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키 스페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해서 봤더니 아 카산드라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카산드라는 저는 안 썼어요. 예안쓴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안쓴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키스페이스나 카산드라도, 이제, SQL 비슷한 거를 지원을 하긴 하거든요? 예, SQL 비슷한 걸 지원하는데, 아, 얘는 이제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뭐냐면은, 이 커리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조인이랑 서브 커리가 안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든 걸로만셀렉트를 하는 거지 테이블 두개 만들어서 조인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은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약간 쓰기가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라 해서 이게 뭐 키스페이스나 카산드라가 뭐 기능이 떨어져서 후져서가 아니라 S당초 용도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카산드라랑 키스페이스 이런 거는 뭐 조인이나 이런 복잡한 쿼리가 필요 없는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로그 저장해 놓고 그냥 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한다든지 그런 로그 이제 검색용으로 한 사용하는 데는 이제 괜찮겠죠 예. 그런 데에는 괜찮겠는데 일반 그 회사에서 하는 업무 막 테이블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들어서 서로 뭐 조인하고 뭐 하는 이런 업무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어, 아파치 드릴이라고 또 있어요 예, 하도업코 시스템 중에도요 아파트 드릴은 아마 AWS에는 서비스를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얘는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를 다양하게 지원해요. S3도 지원하고 뭐 다른 클라우드도 다 지원하고 하는데 얘도 보시면 예,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죠. 근데 이상하게 어, 드릴을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고려갔다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사용하면은 내가 이제 모르는 모르는 게 있으면 막히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은 뭐인터넷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직접 물어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으면 은 물어볼 때가 이제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적어지면은 대부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소리 없이 사라지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리타이어 됐다고, 사라졌다고 하고, 예. 모르겠어요. 드릴은 아직까지 있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써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게 사용층이 좀 적어서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예, 조인도 지원해요. 보니까. 예, 조인도 지원하고, 뭐, 앞에 그, 카산드라랑 치스페이스보다는, 예, 뭐, 제약사항이 좀 덜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아세나. 어, 결국에, 이제, 아세나라고 하면 좀 발음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아테나라고 해야 이제 발음이 좀 편하죠. 예, 이제, 결국에 프레스토거든요. 프레스토, 프레스토 디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하는 게, 예, 아테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있는 줄 몰랐는데, 예, 있더라고요. 이미 리전도 생긴 지가 꽤 됐더라고 보니까 네.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보면 CSV, JSON, YAML, 뭐, 파키이브로 나와 있죠.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한국어 사이트에서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캡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a w s 얘기를 많이 안드려도 이미 다 제가 드린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테나는 뭐 매니지드 서비스니까 더 편하게 쓸수 있겠죠. 예. 오픈 소스로 직접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이제 프레스토 d b 를 이제 그 제가 이제 설치만 해봤어요. 아직 많이 못 써보고 저도 프레스토 DB 관련해서 뭔가 해야 될게 있어서 아직 저도 많이 안써봐서 뭐 제가 더 자세히 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예, 어, 서울 이전에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네요. 2017년에 예. 2017년에 되게 오래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AWS 아테나 써보고서 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네. 세션을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 아 예. 끝났네요. 제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어 세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지금 철민님께서 마지막에 그 단편화된 화일을 컴팩션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센, 아테나 말고 원래 그. 하도 관련해서 HDFS에서도, HDFS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철미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랑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이게 HDFS에서는 그 스몰 파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잠깐 검색을 한번 해보고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별로 안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링크를 드렸고요 어, 뭐냐면은 이게 앞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하드 파일 시스템은 이제 대용량, 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RDB나 아니면 작은 파일들 다루는 시스템처럼 뭐 실시간으로 계속 파일을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려드린 것처럼 일부러 데이터를 두 건만 넣어놓고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파일이 생겼어? 몇 개가 생겼어?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몇건안 되는 것거다 계속 껌껌이 넣잖아요. 그러면 은 그런 파일이 계속 생겨요. 그 파일이 계속 생긴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바로 이 스몰 파일 플러블럼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HDFS는 아마 S3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한번 더 개발된 래핑한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디렉터리나 파일 개수 원래 OS에서 그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도 똑같, 지만 디렉터리나 파일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메모리를 차지하게 돼요. 예. 근데 이게 뭐 1K짜리, 2K짜리 이런 파일들이 계속 막 몇십만 개, 몇천만 개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것들이 다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고 이 데이터를 읽을 때, IO 읽을 때 한꺼번에 벌크를 이제 읽고 쓰고 해야 이제 그 성능이 좋아지는데 작은 파일들이 갖다가 그렇게 쪼개진 거갖다가 읽고 쓰고 하게 되면 성능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 HDF 파하드에서도 스몰 파일 플러거럼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껌껌이 그렇게 데이터를 넣는 걸 하지 말라고 이제 안티패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익스터널 테이블로 만들어 갖고서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레거시 시스템 같은 데서 배치로 이제 넘어온다 치면, CSV나 뭐, TSV로 이제 배치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배치로 넘어오니까 데이터가 뭐몇 건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가 뭐, 마른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가 단위로 넘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인서트를 하는 방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예, 익스터널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그 해당 경로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이제, 하둡에서는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처럼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사정이 안 돼서 계속 작은 파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 파일들을 머지하는 작업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뭐 자동화된 작업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영팀에서 그 작업을 다 수작업으로 했었거든요, 사람이. 작은 파일들을 뭐, 1단위 아니면 월단위 이런 식으로 다 머지하는 작업을 해서 큰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작은 파일은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스몰 파일 플러블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WS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스트림성 데이터들 처리한다. 뭐, 레코드 단위로 들어오는 데이터들 바로 S3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키네시스, 혹은 키네시스 파이어스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좀, 어, 멀지해서 밀어넣는 방법이 더 좋은 걸까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예.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 보통, 파일달 화일당? 메가바이트 정도, 어, 몇 메가바이트 정도 크기가 적당한지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가 있는데, 이게, 어, S3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에 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근데 하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 그 블럭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블럭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데이터 올리는, 그거를 갖다가 정해서 올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 알아서 분야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블럭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아마 1 2 8메가인가막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큰 파일이 올라오면은 알아서 다 쪼개져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껀껀히 작은 파일들을 계속 만드는 작업을 가급적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딱히 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미 블록 사이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b 피컬 블록 사이즈 e 128메가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션을 해주신 지혜님, 영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포임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꼭 에이드업스 아니어도 됩니다. 다양, 정말 다양한 주제로 세션 가지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발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